어느덧 쭈팡이가 18주가 되었다. 이제 은혜도 제법 배가 많이 나왔는데 확실한 건이거 원래 은혜 배다. 은혜도 원래 배가 황소개구리 올챙이처럼 불록하게휘질래 어? 나 나레이션인데 들려? 쭈팡이나 아들이라 걸음마를 시작하면 나는 바로 해루질을 시킬 거다. 그러려면 쭈팡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는데 보양식을 먹여야겠다. 은혜야, 너 쭈팡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원하지? 당연하지. 그럼 잘들어넌 지금 내가 잡아오는 비린내 나는 개 같은 내기를 분명히 먹어야 될 거야. 반드시! 반드시! 아우. 너무 땡대자 여러분 오늘 민물 잡어들을 잡아 가지고 민물 어죽을 만들어 먹으려고 자, 여기 어디지 아시죠? 포천의 맞지. 세청가든으로 왔습니다. 세청가든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탁 청 여러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어부님의 잡어를 스틸하러왔거든요 아,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얼지는 않았죠? 가봐야 될것 같아요. 망치도 우선 챙기긴 했는데 <웃음> <한데>, 얇게 <웃음> 얼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좀 깨면서 할 수도 있고. <웃음> 보통 지금 드는 게 뭐가 드나요 모래무지, 어하자 어, 오, 돌고기 그 정도. 자, 그래서 어부님이 랑 지금 포터 타고 어부님이 가는 데가 거의 산골이잖아요. 차안 다니는 곳. 아, 어, 이렇죠 그러니깐요 좀 무서워요. 티저라도 챙겼어요. 쓸면서 운전하기. 네. 알겠습니다. 저거 타고 바로 한번 오프로드 가보도록 할게요. 어부님 괜찮은 거죠 이거? 어떤 걸로 뭐요? 네, 오 지금 스키. 어부님 저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미끄러짐 바로 여기 낭떠러지. <웃음> 하지만 뭐 <웃음> 어부님 <웃음> <웃음> 나 말이잖아요. 나 맞아요. 저눈감고다 봐요. 하나 나. 저러면 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막 <웃음> 어부님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든데요. 이거 발씻고 타야 돼요. 아니면 끝나고 어부님한테 칼뜯어 맞거든요. 망치려요. <웃음> 근데 이거 여름보다 겨울이 낫죠? 더운 게 여름엔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겨울엔 그리고 또 배를 안 타요 얼어가지고 전기톱으로또그렇죠 옛날에 저희 셋이 엘사 같은 디즈니 옷 입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번더 해야죠 좀청쾌하긴 한데 <웃음> 그딴 옷 입고 미군 물고기 잡는 새끼들 어딨어요? 올라간 줄 알아요 와 바로 얼음이다 이 얼음 출렁출렁하니까 이거 밀고 가도 될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어? 올라탔는데요? 어왜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재밌어요. <웃음> <웃음> 이런 거 좋아해. 거기가 좀 세네. 거기 제가 망치로 줘줄게. 야야이야이 개. 아, 이거 개 무겁네요. 어서. 면안 돼요? 오케 오어 약하네 제가 센건데 승모근 발자국 고객 섰어요? 밑에도 섰어요 얼음 밀면서 가만히 오 나왔다 여러분 이게 강망입니다 오늘 몇개 걷나요? 두개에서안 나오면 세개 그래 어분이 징크스 있거든요 여기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어분이?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해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하는 순간 그날 망해요 어분이 근데 망치 무슨 짓 하셨어요? <웃음> 왜 까맣지? <웃음> 녹았나 보다 여기 자첫 번째 강마 얼음 속에 숨어있는 와 얼음에 굳은 거 보이시죠? 우와 어버님 힘 엄청 세 보여요 <웃음> <웃음> 자 과연 <웃음> 오야 생각도 없네 아까 사실 어버님이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왠지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아 괜히 얘기했다 <웃음> <웃음> 어, 그래도 나쁘지 않는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얼음 속에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분이 생각보다 좋은 거지? 괜찮네? 보긴 좋아요. <웃음> 무슨 종류예요? 갈견이 참마자요 꼭지도 있네요. 아, 꼭지 좋죠. 갈견이 참마자, 모래무지 다 잡곡인데, 오! 야, 꼭지 씨알 봐라. 어, 죽었는데요? <웃음> 괜찮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웃음> 된장구예요 <웃음> <웃음> 와, 이 정도 씨알 잘 없는데, 이거는 거의 우럭 같아요, 우럭. 얘가 민물 우럭이라고 해가지고, 생동이나 생긴 새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런 애들 갈견이. 얘스스는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참마자입니다. 요게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다음 두 번째.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웃음> 뭐, 멋있는데요? 진짜 거부기 같아요? <웃음> 야, 두 번째 나왔습니다. 여기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 없을 것 같아요. 예. 오! 우와, 아까보다 훨씬 많다 와, 맞았어요 <웃음> 어, <웃음> 오 여기는 꼭지가 있다 오 저거 뭐예요? 아 얼음치구나 아유 커서 좋아했네 <웃음> 아유 죄송 <좋다. 웃음> 얼음치라고 여러분 어부니나 오시면 항상 보는 시천연기념물 어종인데 절대 잡아서 드시면 안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저희는 얼음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왜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저도요 <웃음> 오우 맞아 오우 자 여러분 여기게 얼음치거든요 그냥 잉어 플러스 누치가 생겼는데 여기게 멋있습니다 윗 지느러미가 멋있어 아우 멋있겠네 야뇌지탕 걸려 이거는 뭐예요? 갈견이에요? 어 갈견이요 이거 맛있어요 어종으로 하면? 최고죠 이거 되게 담백해요 어 그리고 껍지가또 들어가 있네 얘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일부러 가만히 있는 거. 어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저거 가져가야지 <웃음> 그런 <웃음> 그래도 많습니다 지금 두개 털었는데 요정도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돌고기입니다 주둥이가 삐죽 해가지고 돌고리처럼 생겼는데 돌밑에 수어 사는 애들이에요 얘는 돌밑에 족돼지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종인데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모래무지 이게 아가리 보시면은 필러 맞은 것처럼 굉장히 탐스럽거든요 모래무지만 따로 해가지고 팔면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자버에 들어간다고요 자버치거나 아깝죠? 아깝죠 모래무지만 따로 아니 안 나오니까 아 그래서 자버랑 같이 해서 파는 거구나 여기가 좀 없을 거예요 아, 아주 좋은 발언입니다 너무 없어요 거기 여기가 조금 성함 어렵세요? 네, 망치지 한 번만 쓸게요 자, 어머님 망치실력은뭐망치야뭐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지? 에? <웃음> <웃음> 야 멋있다 어머님 생선 죽일 때 같아요 네? <웃음> 아니 아니 보통 <아니. 웃음> 가물치 이런 거 오암마로 꺼내서 죽이시거든요 안돼! 마이테고 안돼! 잠만 안보여 x2 이거 이렇게 하면 돼진 바디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고무가 빠졌어요. 어쩐지 고무가 녹더라고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저 망치는 저희가꼭 꺼내도록 할게요. 다 있어요. 그걸로 꺼내면. 아, 그걸로 회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바톤 터치할까요요 네, 그럼요. 야이 씨발 개 씨발 빠세 이쪽도 배가 들수 있어. <웃음> 아! 와이오야 오세요 기존 웜규 오, 음, 오 좋아 기존 뭐을요 네. 방금 새끼발 갈아 뼈풀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쪽이 아니고 이쪽 그쪽, 이쪽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셨어 아, 거기에요 오케이 아. 기모아세요 기모아 아, 어 이거 아픈 사람 아니야 아, 아. 제가 깨게 감사합니다 거다했어다했어요건 아, 어, 화이팅 <웃음> 어버님 이거 뒷모습이랑 소리만 들으면 참 애매하네요. <웃음> 자, 아, 자, 자, 자, 오유, 너딱 먹겠네 이거. <웃음> 어우 렉시, 어우 렉시, 어우 너딱 파티다. 나 <웃음> 아, 나왔다. 제발 많아야 돼 이거. 오. 오, 많아요? 이게 제일 아 자, 아 성공이다. 발을 잃었어요 근데. 와 진짜 많다. 어이, 헤 어이 많다. 어이 얼음치 다 살려줄게요. 자, 꺼져서 얼음깨. 어 꺼져 꺼져 꺼져.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더 이상 얼음층 없습니다. 보이시죠? 와, 이거 대물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와, 얘입 빨아. 야, 야, 엄지 빨아. 엄지 좀 빨아봐. 와, 여러분, 그래도 고생한 만큼 제일 많습니다. 한금는더 <웃음> 두꺼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망치 가져와야겠네. <웃음> 급발진. <웃음> 그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다음 강망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속초 중앙시장 가가지고 은혜가 15,000원 주고 사줬거든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로카타는 생각 많이 하실 거고 식사시다 구역지 많이 하실 겁니다. 언제는 깨끗하고 모신 적 없잖아요. 저 깨끗한 거 보세요, 여러분. <웃음> 방금 다 개워내셨대요. <웃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자, 여러분, 지금 육지장가 와가지고 다시락 끌이 있거든요. 요게 망치보다 깨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자, 요끌 가지고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발가락이 진짜 헐었어요 <웃음> 발가락 미쳤죠, 지금. 따가워요. <웃음> <웃음> 어부이 얼음이 날개 했는데요. 아자다붙딪혀 어묵사. 처음이 재밌었는데. <웃음> 지금 걔 로또 재미없어아 <웃음> <허>. 아, 재밌어. <웃음> 왜 이런 거죠한번 <걸> 더. <웃음> 어 멋있어 멋있어. 감히 비경이 흐르시면 명랑 같아요. 나치미식이다하하하하하하 <웃음> <재밌겠다. 웃음> 평균 나이 저희 서른 네십니다. 뭐가 저저 어머님 표정이 사악해지는데? 똥같이 어, 나쁜 그런 거 이렇게 죽이고싶다 전원 게임 이렇게 재밌었다. 스트리트 있는 분들 오세요. 뭐야? 뭐야? 와 어머님 표정이 진짜 찐이어서 개웃겨요. 자 끌로 해볼게요. 지, 우와 너무 무거운데? 아, 아, 아, 아, 어버님, 망치 주세요. 우와, 진짜 무거운데요, 이거? 야! 자세리발레기야 저. 오른쪽이에요. 어버님, 왜네번 쳤는데 마지막에요? <웃음> 제발, 보여라. 어버님, 줄 보여요? 절대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웃음> 와, 진짜 개 힘듭니다. 어버님, 이거 혼자서 못 하시겠는데요? 저는 혼자예요, 어떻게든. 와, 진짜요? 직원과 함 아, 당아 직원과 지금 모래무지. 여기는 두개 정도밖에 못볼것 같아요. 안 봐도 돼요. <웃음> 앞에 저거 보이지 않아요? 어, 보여요, 보여요. 여기가 유도망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혼자 하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탄강 청년보 네이버 추시면 밀키트 팔거든요. 어탄칼국수 70. <웃음> 방금 저 뜸들이 다 홍보했죠? 네, 시원하게 한번 홍보해주세요. 어탄칼국수 2인분씩. <웃음> 택배비 포함 2만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택배비 포함 2만원? 네. <웃음> 네. 자, 여러분, 많이 사주셨어요. 진짜 여기에 맛 보장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어, 밑에 보이죠, 여러분? 드디어. 자, 이제 오분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잡았어요? 네. 나이스. 고기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절대 없어요. 고기는 <웃음> 찌 <웃음> <씨> 말랐어요. 찌 <웃음> 말랐어요. 좋아, 많이 나오겠다. 에이, 네, 보인다. 오, 오. 왜, 왜, 왜요? 오, 쟤다 얼음치에요? <웃음> 아, 그래도 모래무지가 좀 있어요, 이번에. 쟤다얼음치 <웃음> 예. 얘기해요 와, 진짜 얼음치 많다. 얼음치 파티. 얼때 많이 나와요? 얼음치가요? 예, 네. 먹어보진 못했어요. 안 되죠? <웃음> 먹으면 안 되죠? 죄송해요, 초서 미쳤요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거북선, 거북선!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요? 오, 멋있어요. 어, 왜요? 왜? 이승신 타깃지! 어머니, 렉스 모드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어휴, 어휴, 노딱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웃음> 안 돼! <웃음> 야, 다 뚫어! 얼음 리발레이 들어! 됐습니다. <웃음> 어, 나왔어요? 네. 어, 멋있다. 아, 님질레연이었다 한탕, 한량 찍었습니다, 한량. 와, 얼음 속에서 나온 거 보세요, 이거. 오, 오, 오, 어휴, 어휴. 얼음 지내기. <웃음> 아 그래도 어 괜찮아요 지금 네뭐 일단 했죠 얼음치만 아니었어요 <웃음> 이거 천연개물 풀어주면 파실 거예요 무조건 팔아요 <웃음> 자 여러분 얼음치 살려줄게요 자 가라잉 어우 너무 많다 이게 조그만한 거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른 어종이랑 그래서 잘 보고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헷갈려요 뭐예요? 얼음치 우와 못 봤어요 저는 참맞자 같죠? 와참맞아같아응 음. 우와 하하날하 <웃음> 뻔했네 그제 <그게> 없나요? <웃음> 없어요 <웃음> 어, 끝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설치해두고 자 육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하라 해야 되는데 <웃음> 보기만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게 돌격하라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버이 영웅놀이에 빠져가지고 재밌어요 <웃음> 팔 없어요 팔? <웃음> <돌격하게>. <웃음> 돌격하라 돌격하라 오될거 같아요? 어될거 같아요? 어우 좀 빡센데요? <웃음> <웃음> <웃음> 돌격하라 돌격하라, <웃음> 돌격하라. <웃음> <웃음> 아 렉스모드와 아 <웃음> 아 <웃음> 개웃기다 확실히 얼음이 두꺼워요 어버님아 진짜 안될 것 같죠? 안돼도 괜찮아요 열번왔어요만나까요 <웃음> 그만하시죠 자 여러분 저기 있어봤자 비싼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나중에 좀더 모아놓고 어부님이 한 번에 하실겁니다 치열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끝이 났다 한량조선장조선장자 <웃음> 여러분 육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고 어부님내로 왔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저 진짜 조금만 쉬면 됩니다 조금만 임신하셨으니까 아, 은행 안 먹을까봐 어... 감사합니다. 걱지 살아있는 곳이셨네요 그래도 그래요? 멀쩡해요. 텐드선 걸려서 목 부었어. <웃음> 야, 이거는 종류별 어죽이네요. 아, 버님 감사합니다. 아,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은혜랑 같이 애 나오면. 그 전에. 어, 아유, 애 낳고 오면 안 되겠다. 아, 여기서 먹으면 이세 바로 생기거든요. 쌍둥이. <웃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홍보하실 거 있으면은 밀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구독과지아요 <좋아요도>. 여러분 <웃음> <웃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물고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미물고기를 제공해주신 우리 어부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탄가 청여러분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잡아온 이 물고기들 외에 이 녀석들 잡아왔거든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은 크게 크게 크지 않고 양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따가 아오한테 특식으로 몇 마리 줘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민물고기들로 뭘 만들거냐. 바로 바로 바로 어죽탕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게 어죽이면 어죽이고 어탕국수 하면 어탕국수 이렇게 딱 되는데 전 요거를 반반 섞을 생각입니다. 밥을 반만 넣고 국수를 반만 넣어가지고 잘 버무려 가져가면 취해를 해보도록 하거든요. 민물고기들이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은혜한테 한번 대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은혜가 사실 민물고기로 만든 매운탕 이런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왕복 시간을 차를 타고 7시간을 어부님과 함께 고생해서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직접 해주는데 요거를 안 먹으면 솔직히 개쓰기라고 레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도 아는데 지옥이 다가지고자 <웃음> 여러분 근데 은혜가 또 자기 입에 들어갈 건데 얘네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또 민물고기 도사란 말이에요. 저랑 계속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마리씩 한번 이름을 얘기해보자. 자 우선 요 녀석 배가 노란 거 보니까 오노랭이 <웃음> 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약간 물고기나 새나 닮은 거를 그냥 넣는 경우가 그렇지 있더라고. 약간 색깔 넣는 경우도 많긴 그러면 배가 빨간 거 보니까 얼음치? <웃음> <웃음> 이게 아주 쿨이 날 소리하고 있네. 얼음치는 천연기능물이야, 임마. 아, 그래? 힌트를 줄게. 내가 어제 은혜 여기 삐었다고 했잖아. 쟁이 아, 아, 지금 기다려. 아직 앉았어. 아니, 너 뭐라고 하려고 래서비로쟁이 <웃음> 내가 어제 삐었다고 했잖아. 이게 누가 나를 갈긴 느낌이야. 갈견이! 그렇지! 정답! <웃음> <웃음> 이게 은혜가 뇌 어디 멀리 기억이 있어요 글자들이 맞아 맞아. 자 다음 요 녀석 총알 총알이란 물고기가 세상에 존재할 것같아 힌트 줄게 모랭무지 <웃음> 네 나와라 몬스볼 마요마맞참이마지마지 <웃음> <찬이. 웃음> 맞아용! 맞아요? <웃음> 아니, 미친놈아! <미치워>. 맞아야 <웃음> 아, 야, 아, 야, 힌트 다시. 맞아 야, 너 그게 맞아? 아이, 참말로 그냥. 그게... 참말 <웃음> 아니, 힌트를 <웃음> 좀 다른데다 더 봐. 지금 뭐가 <웃음> 나왔어? 맞아가 많이 나잖아. 맞아요. 야, 너 그게 맞아? 맞아, 참. <웃음> 아, 참맞아! 그렇지! <웃음> 와마아참자 <웃음> 다음 아 요거 쉽다 자요 녀석 모래무지 오 어떻게 알았어? 뭔가 모래같이 생겼어 요것도 쉽다 자요 녀석 <웃음> 갈견이 했잖아 아까 펜트 <웃음> 줄게 니 원펀치 쓰리 강냉이 해가지고 곧... 원펀치 진짜야 아주 그냥 말을 빠르게 하는 곳은 원 쓰리? <웃음> 대박 지네 <웃음> 갈견이 나는 아니 먹었어 금부모야 갈견이 <웃음> 아까 세번 얘기했어 지금 원파치리 강릉에서 먼저 피나는 사람이 찌는 거다 피레미 그렇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피레미가 아니라 피나미입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은네야요 녀석입니다 여러분 쏘가리 애기 쏘가리 아, 애기 잡으면 철컹 철컹 합니다 힌트 간단하게 줄게 돌고래랑 닮았어 돌피니 아니, <웃음> 돌고래랑 이름도 닮았고 생년새도 좀 닮았어 돌고래? 미친놈이세요 진짜로 <웃음> 지가, 뭐 지가 제일 좋아해 돌고기! 그렇지요! 요거는 너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럭! <웃음> 기특한 게 뭐냐면, 은 민물의 우럭이에요. 똑같아요. 하나 행동이 돌에 살고, 지나강 물고기 사냥해서 먹고. 근데 이름은 완전 달라. 하다 어저기 꺾였잖아. 꺾지! 우와! 어떻게 알았어! <웃음> 자, 마지막 갑니다. 너 이거 나랑 같이 먹기도 했어, 심지어. 힌트 아. 주, 아, 아, 힌트 줄게. 힌트 먼저 받아. 아이 동네에 사리분별 못 하는 레키들이 너. 사리분별. 너무 많... <웃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랑. 그럼 카메라 보고 방에 가서 얘기해. 동네 에 사리분별 못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리별. <웃음> 동사리 그렇지.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자 이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혜가 금붕어라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갈견이 그렇지. 이거 뭐예요? 3 <웃음> 2 네네네. 맞 <웃음> 제가 말씀드렸죠. 르붕어라고. 참마다 그렇지. 자 이거 뭐야? 모래주머니. <웃음> 오, 아, 모래지기 맞지만, 너 진짜야 모래지기. 내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다고 모래지기 <웃음> 아 모래 모미 모래 모지 어우씨 개웃긴데 1 2 3 이거 하니까 그걸 했을 때 나와야 실력이야 자 요거 어, 잠깐만 너무 쉽지 삼이일아 모르겠어 큰붕어 자 요거 3삐 삐로 삐로가 또 나온다고 <웃음> 왜 삐로라고 삐로가이 피루 생겼어 아돌 피. 그렇지. 자, 요거 가장 최근 기억이야, 여기는. 울어? 아니, 3, 2, 우와. 1. 아, 꺽지, 꺽지. 그렇지. 요거 진짜 가장 최근 기억이다. 걔 알지. 뭔데? 3, <웃음> 2, 1. 우와, 진짜로? 동네 살이 보면 뭔데? 아, 할... 나 동살이네. 그렇지. 요거 아직 모르지, 너. 딱히 알아. 뭔데? 너가 <웃음> 걔를 설명할 때 힌트로 <웃음> 봐. 피 나는 거야. 피라냐? 아, <웃음> 미라미 <웃음> <웃음>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어. 피라냐 이런 거. 어. 여러분 이해? 이 은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원래 이런 식으로 해요. 자여러분 이제 요 녀석들로 어죽탕국수를 만들어 먹을 건데 대가리를 떼고 내장을 빼고 비늘을 먼저 쳐줘야 됩니다. 그런 참고로 민물고기들을 손질할 때 칼보다는 이런 가위로 손질하는 게더 좋거든요.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 딱! 그냥 칼로 하면 되지.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쓴다고? 아니 봐봐. 자, 그래서 대가리 에 딸려온 내장 다 빼주고 그다음에 비늘 벗길 때 칼보다 이게 훨씬 빨라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그리고 요거를 접은 다음에 칼로 할게요 그냥 칼로 해 종이해 갈견이 <웃음> 맞추지 마도 <웃음> 도도도도도 사사사사사사사 따준 다음에 민물고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장 막이 있거든요 이 검은색 보이지 제가 검은색 막을 제거를 이렇게 해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린내가 많이 나요 비늘이랑 내장 싹다 뺐으면 지느러미 있죠 자 여기도 라삭 사무라이 아래 지느러미도 라삭 사무라이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어때요 하고 안에 있는 피 이런 거싹다 닦아내주면 저렇게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손질은 이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을 깔끔하게 싹다 해줬으면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 녀석들을 넣으면 되는데 한 마리씩 넣으면서 은혜가 설명을 해줄거예요 이름 바로 말해 하나 둘셋 동사리 참마지 모래고기 돌고래네 <웃음> 꺽지 예. 모래 오다 틀렸어, 렁신아. <웃음> <웃음> 처음에 뭐라 그래서 <그랬어>? 몰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사실 바닷물고기랑 다르게 민물고기들은 약간의 흙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라스 술자이 맛술을 살짝 넣어줄게요. 어.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이 고기를 이렇게 20분 정도 푹 삶아줄게요. 땡. 하나 둘 셋. 푹 끓어줄게요. 아, 팔팔 끓여줄게왜네 롯데로 해, 지금? 하나 둘 셋. 푹. <웃음> <웃음> 근데 삶아지는 동안 놀수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된장어죽에 간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된장은두큰술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재료가 뭐냐면 비법 썼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요 매운탕 양념을 안 넣고 고추장이랑 된장을 섞어서 하는 건데 이 매운탕 양념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진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 내 건데. 너, 너 오늘 나가리 껴들지 마. <웃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씨? 맛이잖아요. 그지 말하지 말라며. 닭쳐 오늘. <웃음> 자 그래서 요 양념장 소스를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롤로라루자 고춧가루는 한 큰술 크게 털어 버리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진단을 한 큰술 크게. 자 다음은 잡내를 없애줄 렌강 큐브입니다. 자요 큐브를 두 개만 딱 들어가면은 잡내 싹다 제거될 거예요. 퐁당. 자그 다음 어떻게요? 은혜씨 하나 둘 셋. 오뚜뚜. 그렇죠 그렇죠 두두두두두두. 너무 멋있게 했는데. 자 한번 여러분 찍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씨 왜글로 쓰러져 여기 앞에서 <웃음> <웃음> 카메라 들고 가야되잖아 어디로 쓰러진게 좋은데 웬만하면저 뒤로 에 쓰러져 다시 큐자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더더더 음. 더, 더 뒤로 가더더 뒤로 더, 더더더 <웃음> 됐어 여보 괜찮아? 어 너무 맛있어 아주 <웃음> 나 못하겠어 유튜브 쇼팍 <웃음> 생겨서 안돼자 여러분 일단 소스는 너무 맛있습니다 요건요 상태로 두고 근데 여러분 물고기에다가 요 소스만 버어서 먹는 게어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 떨어뜨리지 마라 삭사모라 왜 떨어뜨리자마자를 안 찍었잖아 아너 진짜 오늘 저희 둘이 과정을 많이 보여주네요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웃음> 빨리 다시 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다시 해. 붙인 척해 다시 붙여 아, 아, 아 붙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붙인 척 하라고? <웃음> 자 한번 해볼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와, 와. 와! 빠세!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부어 봐서. 어! 어! 편집이야, 씨마. <웃음> 성아 멘집하지 말지욕개 찰지네 오래 속였다 나를 6년을 속이다니 이렇게 찰진 욕을 할줄 아는 아, 여자인 줄 몰랐네 욕하면 올리지 마 아, 괜찮아 너 욕하면서 행복했잖아 그 호르몬이면 아, 된 거야 들으면 그럼 예쁜 소리로 넣어줘 원곡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예쁜 소리를 넣어줄게 아, 아니야 정훈아 너... 그렇게 해줘 자, 그럼 다음 재료는 바로 렛님 자, 요 깻잎이 들어가요. 풍미가 죽여주잖아. 탁, 탁, 흩날려라, 깻잎. 자, 나중 재료는 바로 레호바. 그 뭐? 어, 아, 어쩌라고? 안 잡혀. 저좀 빨리 가만 히 있어. 어. 아, 오. 어... <웃음> 진짜 기다려주는 거한계가 있어 <웃음> 요거는 떨어지면야 라삭사무라이 강의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게라고요떨어뜨려 라삭사무라이 <웃음> 그렇게 잘하는 척 하지 말라고 했지 <웃음> <웃음> 근데 이번에 잘했잖아 잘했을 때는 아가리 여물고 있어줘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가지는 거야? 작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 좀 이렇게 정리 좀 <웃음> 너무 은혜야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면 안돼 쟤는 왜안 해? 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쭈팡에단안 좋을까 봐안 하는 건데? 아니야 저거 다시 맞춰 싫은데? <웃음> 아미안 <웃음> 진짜 짜증나는다 싫는데 아 소리 질러 평소처럼 소리 질러 <웃음> 너의 <몸> 모습을 보여줘봐 <웃음> 나랑 싸울 때처럼 소리 질러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냐 싸울 때 내가 6년 동안 싸울 때 소리를 두번 질렀는데 나는 소리 지렀다한 번도 없고 너 있어 뭔 소리야 태국에서 해외. 있었잖아 아, 그거 내가 소리 안 질렀잖아 소리 질렀어 어떻게 안 질러?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럼 어쩌라 이렇게 <웃음> 진짜 거짓말이 그래서 서로 울었잖아 서로 울긴 했어요 왜냐면 난 너무 분했고 분해서 네가 소리 질렀다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하면서 막. 눈불라리면서막내 <웃음> 말이었어 <웃음>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뭐 어이없어 가짜니까 진짜니까 가, 얘기 안 하는 거야 가짜 뉴스 다 가짜 뉴스 근래는 어떻게 된는 알아요 저번에? <웃음> 네? 갑자기 뭐 하다가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얘네한테 뭘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은혜야 소쿠리 어딨어? 이러면은 어, 여기 밑에 있어. 하고 없었어요. 거기. 내가 또 아니, 없는데. 하고 내가 찾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니까 항상 <웃음>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 말을 <웃음> 안 했거든요. 말안 하고 한참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카메라 했거든요. 성우야, 넌알 거야. 이 영상 그대로 너한테 갔으니까. 대답을 해!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언제. 진짜. 소름 돋아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찾고 있다. <웃음> 네 그렇죠 알지? 어디는 더블해요. 아, 그리고 와가지고 나막 여기서 구타하기 시작하더니 막배 발로 막 차고 얼굴 막 차고 막 대박. 가... <웃음> 우리 여기서 재현해 볼까? 아니 대소개 잘못했던 대박 그러지 마. 생선 이렇게 푹 삶았잖아요. 자 이제 불을 끈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 아직 가지고 오지 마. 은혜 혹시 소쿠리 어디 있어? 그 밑에 있거든. 여기 있어? 아 어. 없는데. 찾았어? 찾았어? <웃음> 해당 물에 아아 자, 여러분, 볼에다가 체반을 올리고 생선 육수와 함께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은혜씨? 으깨.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걸로 갈아주는데 사실 요거를 믹서기로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아날로그로 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믹서기로 갈면은 큰 뼈들이 잘게 갈리긴 하는데 가끔 따끔따끔 할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또그런 이질감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걸로 으깨줄게요. 자, 여러분, 거의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열어버섯.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진국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자, 요거를 틀어가지고 바로 내미티! 그리고 바로 파야! 자, 이제 여기다가 양념장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자 아까 준비했던 요 야채들도 싹다 넣습니다. 렛잎 로박, 람자. 자러분 이렇게 팔팔 끓으면 여기다가 밥을 넣어 줍니다.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죽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요 소면입니다. 근데 요 소면을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어죽에서는 불어뜨려. 그만 껴들라고 잘게 이렇게 뿌려 뜨려서 넣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를 사정없이 이렇게 저어 줍니다. 이야. 그러면 20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되니까 완성될 거 봐요. 라탕나당 라탕. 이야.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먹어봐. 넌 처음이지? 응. 잘 불어 먹어. 뜨거. 어까 아니 이런 식으로. 쫄쫄. 음. <웃음> <웃음> 맛있어. 어죽이라고 하면 약간 생선의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안 나지. 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와야 야 세청. 너왜 초베르 안 해? 쫄쫄. <웃음> <웃음> <추럽, 추럽. 웃음> 초베르. 음. 음. <웃음>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런 맛이 될지 모르겠는데 세청 가도만큼 맛있어. <웃음> 너 <안> 먹었잖아. 여러분 <웃음> 장난이고. 세정 가들 어죽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사 드셔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초배를. 음. 음.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어부님이 나한테 아. 돈 주신다고 했거든. 뻥이요, <웃음> <웃음> 뻥이요. 이렇게 뻥이라고 말해야 돈 준다. <웃음>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원래 한두입 먹고 잘 안먹는 스타일인데 진짜 맛있지? 여러분 밀물고기 혹시 잡으시면 어죽집에서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맛 너무 좋아서 추방아 맛있죠? 아 진짜 센없다 성대모사 해야지 아. 추방아 맛있죠? 네 맛있어요 니잖아 <웃음> 아맞다맞다 맞다, 여러분 아우도 준다고 했었죠? 요 비싼 모래무지 한 마리 해가지고 너 먹을래? 아우야 그렇지? 아니 아니 아직 안 줬어 입질하지마 무서워 어 뭐, 옳지 맛있게 먹어 추방